자 이렇게 해서 미션을 완료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한번 봅시다. 음,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봤겠지만 이쪽 영역이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부 지휘 하에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남미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카 칼테 힘이 막강한 데는 정부가 아니라 이렇게 조직이 관리를 하는 그런 세상이죠. 자 여기도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나쁜 짓이지만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사장님 저랑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음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시민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얻어야 될 만한 그런 걸 얻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걸 준비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아... 어떻게 올리는 걸까요? 뭐 한번 찾아보죠. 어디보자 여기서 뭐 이런저런 건물을 지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잉? 잠깐만 이게 왜 반짝이는 이유가 뭘까요? 음아 여기 충성도를 올리는 그런게 있네요 여기 반짝반짝 거리니까 이거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왜 지을 수가 없죠 음 이건 또 확인해 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 들이 뜬 거는 한번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재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건데 자, 데스티네이션을 다시 이쪽에다 찍어 볼게요 이러면 이득이 다시 날것 같고 저번 시간에 버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자 이쪽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그냥 어디 보자 음 잠깐만요 자 아마도가 공격을 당하고 있네요 이거 치안 유지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동을 합시다 이 아이가 니가 여기로 일단 이동을 하자 야, 얼마 안 남았어요 10일 남았는데 빨리 이동해서 시간을 좀 유지시킨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합시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대기를 할게요 음 그래요 아 이게 뜬지 몰랐네 요 이거는 좀 알람을 해줬으면 좋을텐데 여기만 반짝반짝 거리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거는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여기 안정감이 되찾아지면 어, 지울 수 있죠. 자 쌀쌀클럽 어 그래요 난미스럽네요. 일단 둘 중에 어느 돈을 쓸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돈을 어차피 이 돈이 이렇게 100%로 환산되는 거니까 이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돈을 좀 옮깁시다. 자 얘가 잠깐만 아 이거 5시간 대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 남는 사람이 어디 있니 지금 찾아볼게요 이 아이죠 그래 리가 이리로 가서 일단 돈을 전달합시다 자, 속도 좀 빠르게 하고 그리고 중간 체크 한번 할게요 지금 돈이 벌리고 있긴 하죠 이거는 제가 빌딩을 지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지금 다 흑자니까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이 아이가 도착해서 여기 도착하면 자 니가 이 돈을 여기다 옮기면 된다. 잠깐만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지금 5천 달러밖에 전달을 못해요. 그럼 여기는 돈이 얼마 있니? 아직 2만 5천 정도 있네요. 이게 저희 주인공처럼 헤비카고 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은 차 하나, 하나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한세번 아니 두번더 왔다 갔다 거리면 건설 시작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얘는할일 끝났으면 바로 이쪽으로 이동해서 어앞편 재배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앞편 음, 중요하죠 어? 아 또야 잠깐 잠깐만 아이. 아니 이게 떠나면 맨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 은있죠 니가 몇 개씩 운반하니? 음아 그전에 이거 한번 체크해봅시다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증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증발 안하죠 오케이 그러면 니가 일단 도시로 가자 도시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동합시다. 불타는 거 없나? 없죠? 자 이렇게 정리 합시다. 그리고 여기 가득 찼다는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리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것도 데스티네이션 세팅이 가능할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운반하겠죠? 완벽해요. 여기서만 이제 빨리 만들어주면 별일 없을 것같아자 이제 돈 그만 옮기고 어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옮겨 자 이제 스톱할게요 아내돈내 아, 5천 아내 아, 5천 슬프네요 그쵸 여기는 또 왜그럴까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거니까 일단 기다리고 하... 슬프네요 많이 슬퍼요 일단 여기 가득 찼으니까 이거 돈을 빼야돼요 빼야되는게 빼야 맞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통해서 돈을 1위로 옮깁시다 그리고 이쪽은 아마 돈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래 놓고 자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돈 있죠. 여기 있는 돈을 약간 전달합시다. 드리버 해서 응? 아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구나. 후잇. 자 이동했죠. 돈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보냅시다. 됐죠? 그럼 여기도 돈이 없다고 난리가 나네요. 허허 이 사람들이 진짜 자, 이거 재가동시키고 여기는 지금 재고가 없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다시 스톱하고 돈 가지러 갑시다. 자, 이게 불편해. 아직까지 패치가 안 나와서 돈이 가득 찼으면 너 누구야? 잠깐만요. 레지던스에서 택시컴페니 쪽으로 자동으로 보내고 있죠. 오케이. 자 그냥 내비둘게요. 내비둡시다. 자 너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치안 유지하시고 그리고 돈이 어느정도 모이면 이벤트 열어가지고 그 우리 조직이 한 조직이에요. 이런거를 좀퍼트려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8,400개의 그 공식적인 빳빳한 돈이 나오는 순간 이 버튼을 누를게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캐시 5천 날린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다음부터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조직원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죠? 자 그리고 나서 공짜로 고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고용할게요 을 후잇 자 이렇게 고용하고 얘 예,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가지고 빈자리를 좀 대기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데 있죠 그래요 이렇게 대기를 시킵시다 자 여기는 재고 많이 안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로 보내려고 했는데 클릭이 안 되네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안되네. 대기합시다. 자 아, 어찌됐건 여기있는거 재료가 많으니까 금방금방 야채나 이런거 만들 수있을것같아요제 생각에는 워크샵을 하나 더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오버하지 맙시다. 그래서 너는 말이지 아이 뭐여 뭐 뭐요? 잠깐만 아왜또검술을 나온다는 거야 이거 자 이게 있면 저희 수익이 감소를 하죠 아 나빴어요 진짜 나빴어 어찌됐건 일단 운반을 합시다 우리의 주인공이 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반 할수 있는 건 정말 잘해요 그래서 니가 여기로 가서 어? 잠깐만 제품 왜 안나오지? 그래 포장된거를 자 이런거 있죠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앞편들이 쌓여 있는데 여기다가 팔면 가격이 될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선 음 이게 얼마 팔릴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는데 그냥 딜리버리 합시다 자 공항쪽으로 이렇게 딜리버리 시킬게요 후잇. 아니지.. 생각을 바꿉시다 그냥 나중에 이쪽이 제약을 안받으니까 이쪽으로 파는게 더 나을수도 있는것같아 그래서 복귀하면 앞에는 이쪽으로 보낼게요 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브 퀘스트를 완료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그 그게 누구야, 걔 그게 미구엘이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구엘 어디 갔니? 미구엘? 그 조직원들 체크하는 게 어디 있더라. 이게 아직까지 좀 많이 헷갈려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그 메이커딜 누른 다음에. 자 지금은 한 300개 정도 운반하는 거 금방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시도해 봅시다 어차피 제 카고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도될것 같아요 자 200... 아니 361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걸 바로 이쪽에다 팔아버리면 될것 같고 어이구 고 9000골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쌀쌀은 룬담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후이. 어 돈이 뭐날아가긴 했는데 저 보세요 게이지가 쭉쭉 올라가죠? 아이 좋아요 자 이러면 만족하지 자 주인공 어디갔니? 어너 그냥 그만 운반하고 아래쪽으로 보내자 자 신뢰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지 봅시다 음.. 뭐라고? 잠깐만 5만 달러를 바치라고? 그게 개이름입니까? 이게? 어.. 캐시라고 했어요. 캐시가 리 e g a 거든요 어.. 머리 아프죠. 그러면.. 음.. 자 이럴때는 이 녀석의 능력을 사용해봅시다. 근데 이거 하면 이제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어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봅시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뢰도가 만땅이기 때문에 자 연계 가능할 거예요 자 일단 이동합시다 자 이동한 다음에 말 한번 걸어보죠 호잇 아유 내 친구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나돈 너무 좋아해 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오. 자, 그러지만 경고는 한데요. 지금 돈을 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부의 관심을 끌 거기 때문에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없던 일 할게요 라고 하고 보세요. 이게... <웃음> 이게 레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볼까요? 겪으면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쵸? 하아.. 이거는 위험한거요. 진짜 위험하니까 일단 이정도까진 하지 맙시다. 그냥 돈을 벌게요. 돈을 벌고 자, 한번 리가 자, 리로 이동해서 앞편을 그냥 다이렉트로 팔게요. 여기는 지금 그 이익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여기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쌓여 있어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챙긴 다음에 저쪽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한국 쪽으로 보내버릴게요. 아니 뭐요? 잠깐만. 아 이제 왔죠? 헤헤 <웃음> 찾은 게 없지롱 그래요 이제부터 바로 또 장사를 해보죠 자 스톱 딜리버리 한 다음에 여기서 아 이거 말고 일단 여기 주변에 그 앞편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이동해서 바로 팔아 버릴게요. 자 아래쪽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옵션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108개 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렇 300까지는 금방 될것 같아. 음,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빠르게 벌면 될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을 잠깐만. 38개 가득 찼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차 있어? 자 일단 스톱 딜리버리 누른 다음에 여기로 이동해서 이것도 바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작업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어휴 여기 앞편하고 야채 거의 다 찼네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바아버릴게요 자, 조사 끝났으니까, 뭐, 별일 없을 거예요. 그쵸?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돈 많이 벌리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한동안 좀 시간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자,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봤는데 카지노는 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좀고민 해봅시다 얘가 유지비가 300인데 1만 그.. 17000정도 나가죠 그래서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아이 한번 집어볼까이 아이 나쁘지 않죠?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지울게요 호자 돈배달 해주시고 아니 왜또 갑자기 왜자 돈을 배달합시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 주인공 어디갔나 주인공 주인공아 어디갔니 우리 주인공 어디갔지 자 얘가 이제 스톱 딜리버리 하고 돈을 가지러 갑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연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돈을 전달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얘로도 전달을 해도 돼요. 어차피 그 필요한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돈다 가져갔니? 헉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세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좀만 버텨봅시다. 자돈이야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돈 회수해 올수 있니? 일단 회수해 봅시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아니, 잠깐, 돈 쌓여 있는 데 찾아봐야지. 그래, 요 여기 돈 쌓여 있잖아. 자, 저 돈을 가지고 옵시다. 자, 네가 이리로 가서 돈을 가져와. 여기 있는 4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가져가서 이쪽에다 보관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돈이 생기겠죠. 16,000만 더 가져오면 돼요. 너돈 가지고 오고 있니? 에헤이, 자 이거를 여기다 야, 옮깁시다. 그리고 중간에 또 싸구려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 잠깐만! 헉! 이 사람도 앞편 제조가 가능하잖아? 호잇! 자 고용한 다음에 어 그래 그래 야 너도 앞편제비 합시다 자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는 그럼 몇 프로야? 백.. 백오십 잉? 잠깐만 뭐지? 아 얘도 이런거 할수 있구나 아 이거 말고 내가 원한건 다른거였단 말이야 자 능력치를 한번 볼게요 헉, 내가 잘못 본건가? 자 한번 볼게요 아 괜히 고용했어 아 괜히 고용했죠 일단 내비 둡시다 뭐 어쩔 수 없죠 얘는 그 우리 파, 사 파트너 있죠? 아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아이 진짜 너만 가냐 이거? 너너 그런 너, 너, 너 그럼 못뭐 써. 나 좀만 버텨봅시다. 와 진짜. 야이 놈식이야. 와 아, 그만 가져갈게요. 야 이거 나빴네 이거 어 나빴죠 이거? 아니 내돈 벌써 몇 골드를 가져간 거야 이거 12,000을 가져갔죠? 이 나쁜 식끼들 이거 너.. 너 가고해 나중에 어찌됐건 다시 배달을 합시다 배달해야지 그리고 여기 가득 찼죠 네가 이리로 가서 여긴 왜또 꺼졌어? 자 이거를 이거 운반하 운반하자. 여기도 운반하고 그 이하 있죠. 돈을 이쪽으로 보내서 유지비를 좀 발송 시켜야 돼요. 됐어. 자 돈. 아돈 어디 갔어 또? 아다 어디갔는데? 아 1714달러가 어디있을까요? 기다릴게요 야 나빴네 진짜 그리고 여기 가득 찼죠? 일단 옮깁시다 옮겨야지 능기표 뜨는 거는 안 좋으니까 이런 건 옮기는 게 맞아요. 뭐 방법이 없죠. 일 옮기고 봅시다. 어,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서 가져오긴 해야 돼요. 안 그럼 저희에게 희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넌또 어디야? 아, 여기 멈췄다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죠. 저 주택에 돈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충격적이야. 여기서 뭐 팔고 있니? 일단 이쪽에서 돈을 벌어야 될것 같죠, 아무래도? 아, 아니야. 622달러. 좀만 기다리면 돼요. 야, 니가 그러면, 아왜또 이쪽으로 온대요 아이 자식들 너무한거 아냐 이거 그 여기도 달러 부족해가지고 난리 났는데 달러 빨리 가지고 와야돼요 저희 그리고 자 그만 배달하고 니가 직접 옮기자 자 이거를 여기로 가서 빌리버자 이거를 여기로 그래 왔다갔다 걸을게요 자 이렇게 옮기면 되죠 됐어 이제 그만 옮겨도 되지 않을까? 응 음, 그만하자 으 가득 찼어 아 안돼 또 날아갔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적당히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로 보냅시다 내 지금 돈을 못 구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죠. 무슨 일인지는 알고 있어. 일단 그래서 자 네가 일 이쪽으로 간다 네 여기는 앞 편을 팔자. 이쪽으로 가서 팔자.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너도 말, 너도 자. 일단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는 앞편 가득 차있죠? 이걸 옮길게요. 이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주인공 멈추시고. 일단 이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긴급으로 돈을 구해야 돼. 딜레이가 여기로. 자, 이렇게 합시다. 이 위기만 넘기면 어떻게든 될것 같아요.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만 골드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돈 세탁... 아니, 잠깐만. 아이고. 또 검은 돈을 가져올 때가 됐죠? 자, 얘가. 일단 스톱 딜리버리 하고 돈을 가져올게요. 세탁할 돈이 필요하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돈을.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도, 으, 이 나쁜 자식들. 자, 일단 저 가져오면 5만 골드 될거예요 아, 따, 나빴네, 진짜. 자, 좀만 힘내봅시다. 그리고 얘 이제 그만 옮길게요. 우리 지역이 되면 저런 통행비나 이런 게안 들어가 있겠죠. 지금 그 검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제 일부는 캐시로 돌리고 있긴 하죠. 근데세탁된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변환하자. 가자, 가자. 지금 시간이 없어. 돈을 바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야. 자, 곧 응? 아니 왜안 늘어나? 아 이거 600골드 씩 이었구나 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요 하..빨리빨리 아, 환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 검은 돈이 이제 모자라요 또 가지고 와야돼 야 너네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진짜 결국은 가져와야 될것 같아 가져옵시다 4 9 0 0 0이죠 에라이?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자돈 옮길게요 또 뺏기고 이 나쁜것들 일단 돈은 한 두번정도 가져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거 유지시키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 자 이렇게 돌리고 한번만 더 옮기자 아, 또, 왜 나한테 그래요, 또. 으, 내 돈. 자, 이 돈이 변환이 되는 순간, 이제 끝날 것이요. 오잇 자, 다 가동시킬게요.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자, 400 골드만 더, 400 골드, 400 골드만 더. 이거 한번더 뜯기고. 젠장. 응, 어, 그럴 수도 있지. 자, 이번만 좀만 더 버티면 돼요. 이제 예, 그만 옮깁시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됐고. 됐어. 아, 됐죠. 에... 돈을 어떻게 옮기죠? 그것도 또 나름대로 또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 돈을 어떻게 옮길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자 방법을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 보면 캐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캐시가 그 검은 돈이나 이런 거다 고를 안 한다면 여기 있는거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니가 원하는대로 되는지 보자 이 자식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야 너무하네요 그쵸 이런 후레자식인 줄 몰랐어요 뭐 어찌 됐건 이렇게라도 봉쇄를 뚫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통행료나 이런거 낼 필요없이 우리 돈이 되니까, 뭐, 만족해야겠죠.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자, 그래서, 퀘스트는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 자 일부 애들이 동의를 못했대요 특히나 뭐 이상한 애들 있죠 그래서 걔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트러블 메이커들 그쵸 이거는 정리를 해야겠죠 힘으로 찍어 눌러야겠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합시다 오케이 원하는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프레트로 로자는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이고 자, 여기서 뭐 어, 이것저것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빌딩이라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또 얘기가 나왔죠 이것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뭐라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게요 자 새로운 친구가 그러니까 옛날 친구죠 옛날 친구가 다시 접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음. 네, 결국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자, 다음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있죠? 메이커딜 거래 대상이 뭔가 해금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연구할 게 상당히 많죠? 이제 이런 제이걸 하나 둘씩 연구하면서 개선시켜야 된니다돈 뭐 세탁하는 거야 늘 여전하고요.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잠시간동안 봐주시느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